사람은 살면서 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민이 있듯이 그렇게 누가 봐도 좋아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2 1. Hello everyone. My name is Mountain g a p Boy. I am h a m a Nice to meet you. こん h o 我是山公子 认识你们很高兴. 와우, 인사를 내가 소개문으로 하니까 어좀 뭔가 새롭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도령님께서 또 부적으로 선불보는 손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적을 내리셨고 할아버지께서 네. 어떤 또선을보는지 최근에 점사보로 오시는 손님이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은데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부적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분 역시 부적을 쓰시게 된 케이스인데 이분은 사실 연배가 좀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시 70대의 부부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예 이렇게 점사를 보려고 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가까우시면 방문 점사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했는데 직접 한번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언제 언제. 제가 스케줄이 비어 있으니 그때 맞춰서 와주세요. 그래서 오셨어요. 며칠 있다가 스케줄 맞춰서 시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분 딱 보니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부 관계가 뭐 이렇게 막 찢어질 사이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을 하다 보면 이 삶을 지탱하고 유지를 해 나가는데 거기서 오는 알게 모르게 그 경험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적막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뭔가의 그허전함이란게 있나봐요. 이분의 사연을 듣고 있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근데 참 가슴이 애리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 가슴을 계속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래서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 사시는 것도 괜찮고 자식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세 명의 아들이 있고 두 명의 딸이 있는데 다 결혼했고 자식들도 낳고 손자도 있어 그럼 사실 부모 입장에선 그만큼 자식들에게 뒷바라지 해줄 만한 건다한 거고 그리고 본인들도 노후에 대한 대비도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아 정말 괜찮으시다 그런데 이게 사람은 살면서 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민이 있듯이 그렇게 누가 봐도 좋아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분하고 같이 장사를 했어.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쓰지 않고 부부가 같이 장사를 했는데도, 아내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손님들을 상대하시면서 이렇게 응대를 하시고, 물품 배달이나 이런 대외적인 활동은 남편분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은 되게 상냥해. 그리고 조곤조곤해. 그래서 얘기를 해도 되게 부드럽게 유하게 하는데 남편분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되나? 약간 남성미가 넘치는 거죠 남자분들 특히나 그 연배 되시는 어르신분들은 좀무턱 하시잖아요 그러시니까 뭐뭐뭐전 뭐 사투리 잘 모르지만 뭐부산분이셨던 건지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제가 그분 고향까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 아, 처음에는 그런 걸 알매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같이 장사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일적으로도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집에 가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자식도 많은 데다가 뒤치다 까려야 되는데 아내분은 집에서 밥도 해야지 집안일도 해야 되지 근데 남편분은 또그 나이때 어르신분들 일 끝나면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도와주지 근데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지냈어 근데 이 보살님이 제일 섭섭했던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인 거를 이해를 함에도 내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자기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나가면서 자기랑 결국에 끝내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느꼈었던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더 나아지길 바랬는데 그게 그냥 계속 끝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섭섭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되시고 그 남편분은 70이 넘으셨고 아내분은 70이 조금 안 되셨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우라병이 생긴 거예요. 우라병. 근데 아직까지 눈에 드러나게 병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게 지속이 되면 정말 안 좋아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거는 부적을 써야겠다. 부적을 쓰시고 기도를 드리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 전부터 인근의 절에 본인이 마음이 허할 때 절도 하시고 공양도 하시고 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못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절에 가시던데 있으면 그쪽 가셔도 좋고 기회가 되신다면 사실 산신기도라는 게 원력이 세고 바로 성부를 더 빨리 볼수 있는 데니까 여건이 되시면 사랑사 한 번씩 오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사실 그분이 기도하러 바로 오진 못했어.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도 또 거리가 멀진 않았어요. 부산이야. 부산인데 거리가 멀든 짧든 간에 자기가 마음적인 여유가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적만 우선 써놨어요. 예 부적을 먼저 써놓을 테니 시간 맞춰서 제가 건네드리겠다. 3, 사일 있다가 건네드릴 거 생각하고 통화를 하고 3,4일 뒤에 예, 만나서 건네드리겠다. 이제 날짜를 잡았죠. 그렇게 하고 저는 당일날 스케줄이 끝나서 다음 일정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려고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10시가 넘으면 점사든 예약이든 이제 다음날에 이제 문의주세요 하고 문자로 남겨드리고 연락을 안 받아요. 근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제가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연락을 했던 그 보살님 제가 부적을 썼던 그 보살님이에요 내용인 즉슨 그거예요 전화 통화하자마자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 정말 이, 이렇게 되는 건 생각도 못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음. "아, 보살님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우라라는 거 있잖아요 우라통 네.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셔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40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면서 그 남편이 워낙에 무뚝뚝했기 때문에 집에서 일 도와주는 거는 고사하고 이쁜 말, 상대방을 위하는 말을 안 했었는데 제가 그 부적 쓰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분이 그날 저녁에 술을 드시고 오셨나봐 술 드시고 오셨는데 아내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오시더니 갑자기 뒤로 딱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필요해서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깨를 탁 잡으면 서더니 어깨 를 주무르면서 아이고 고생이 많다 응? 힘들지 나 때문에 너니까 나, 나랑 산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분이 복받쳐서 눈물을 어. 이렇게 울었대요 그말 한마디에 사실 지금도 저도 그 얘기를 다시 할 때마다 눈물이 피긴 도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 표현 하나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고 무엇보다 저희 할아버지가 부적을 직접 건네드리기도 전에 그렇게 이제 써드리고 기원만 했는데도 그 보살님이 벌써 성부를 보셨다는 얘기를 하고선 아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기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시면서 큰 즐거움, 행복을 겪게 되신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